좋은 자리네. 사장님, 사장님.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김상훈 소장님아 예. 아야 아, 아. 야. 여기 되게 비싼 자리인데 여기. 아, 와. 아, 오예 아, 예. 예. 예. 이따, 이따 <웃음> 저인터뷰 한번 하셔야 되겠다. 아, 야 영광입니다 이렇게. 야 금전수도 있고.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 소장님입니다 오늘 잠실 신천 왔거든요. 네, 지금 와인바예요. 여기 사장님, 옆 옆분 미인 사장님이세요. <웃음> 야, 창업동TV가 오늘은 잠실 신천의 와인바에 왔습니다. 야, 이게 사장님, 이 와인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게 무슨 와인이에요? <웃음> 예, 오늘 제 옆에는, 야, 우리나라 저기 어디야, 외식 임페리어에 거장 옆에 모셨습니다. 예, 우리나라 디자인 뷰는 옛날 이름이고요. 요즘 힐링스페이스. 힐링스페이스 예, 힐링 고석환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야, 와인 먼저 하시죠. 우리 구독, 고대표님 진짜 인테리어 참 많이 봤는데 이렇게 와인바 이런 거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와. 오, oh, let's begin my way. 야, 역시 이웨이역시 어, 아, 아 이거, 예. 여기 이거는 우리 어. 저기 기 매장 대표님이 직접 특별히 이 문구를 <웃음> 예, 아, 예. 예. 와, 좋 아, 아, 좋으세요, 아 예. 인생은 역시 디엔드보다 비기이좋은 아, 그렇죠. 예. <웃음> 우리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제일 신경 쓴 컨셉이 어떤 거예요? 내추럴하고, 네, 네. 하고 네, 인더스트리얼하고, 인더스트리얼하고요 네, 아. 작은 공간이지만 좀전목을 시키려고 아. 네,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파벽돌이나 뭐 예, 이런 내추럴 예. 느낌이 음. 있지만 음. 그 포인트는 저희 이제 바에 이제 스테인리스나 아. 뭐 이런 것들을 쓰면서 아. 좀 요즘 아,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인더스트리얼의 어떤 아, 아, 느낌. 되게, 그렇죠? 아, 네, 저, 메탈의 아, 저스탠리스만이 아. 그 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그 조명 라인의 음. 느낌을 음. 표현해줘요. 바가 음. 아주, 네, 작지만 그렇구나. 특히나 아, 아, 아. 요즘 보면 점실 신천이 그래도 술만 나는 집들참 많고 아, 네네. 예, 제가 좋아하는 와라비도 있고 이러는데 네. 야, 저는 여기 와서 딱 느끼는 생각이 야 혼술집이 생겼구나 요 혼술도 그렇죠. 되고, 네, 네, 네. 커플도 되고.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쪽 자리에 언제 한번 앉아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 저기 바가 그러니까 와요 여기가 그렇죠. 또, 네. 또 사장님하고 응. 사장님이 직접 요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 근데 여기는 다 슬로우푸드입니다 슬로우푸드 네, 사장님께서 직접 네, 아. 요리를 즐기죠. 그수 wine panjara, 은근히 고, 예, 예, 예. p i 아, Hawaii, Piguay, Piguay, h a 비 a 웨이 h 하와이 맥 i Hawaii, Hawaii, Hawaii, h a w a 야 i Hawaii, Hawaii, h a w a i 야. 우리 사장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예예예. 아이 작은 공간이 와 사장님의 아뜰리에네 보니까 아, 사장님의 아뜰리에 겸야 음. 앞으로 우리 세대는. 구순까지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어, 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60대, 70대 이런 창업자들을 좀 많이 들고 있어. 어디 50대가 이제 돼 보니까요. 50대, 60대가 5, 50, 60대 친구 사귀면 안 되거든요. 5, 0대 60대는 10대, 10대가 호흡을 해야 된다. 말을 말을 섞어야 되고 그게 되게 중요하고 오늘 오늘 또 덕분에 맛있게 와인, 와인에 술한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야 우리 고소관 대표님 오늘 인테리어와 요즘 와인바 주점 인테리어 얘기하고 있는데요 야 요즘 저 인테리어 업계의 분위기가 코로나 하고 좀 어떤 분위기세요?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아. 때의 분위기는 정말 초토하죠 그냥 다들 맞아. 뭐 취시하고 아, 오픈을 좀 미루고 아. 뭐 이런 근데 이제 이게 장기화 되다 보니까 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 일단 요즘 것. 그 경기가 이렇게 어려우면 인테리어 사장님들은 더 바쁜 게 아닌가 이런 음. 시각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음. 그거짓말 첫 말이에요. 어. <웃음> 음, <웃음> 그렇죠. 예, 그거짓말이 첫 말이더라고 그니까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제 뭐 이렇게 폐업 하시는 어, 분들이 많이 음. 늘어나잖아요. 어, 어. 그러면 그뭐빈 가게를 맞아. 놀릴 수가 없는 맞아. 또 뭔가 또 새롭게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 보면 건물주들이 공상 의뢰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돈이 없어 맞아. 나가니까 맞아. 건물은 맞아. 비어 있고. 맞아.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한 임대료나 뭐 이런 거다또 네, 네. 은행에서 또 네. 이렇게 좀 요즘 코로나 시기에 새로 오픈한 이런 가게 보면 너무 돈 네. 받더라고요. 네, 아, 특히나 이런 요즘 와인 시장인데 아 와인이 예예야 네. 네. 요즘 그러니까 이마트의 와인 와인 판매량 갈수록 늘고 있는 게 맞아요. 음. 근데 이게 맞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렇게 그냥 하우스 와인처럼 이렇게, 이렇게 한 잔씩 잔씩 먹는 와인 가게도 많이 생겼고 아, 여기도 잔씩 팔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왠지 이제 와인이 우리 같은 세대만 하더라도 이제 낯설지 않아 아, 네. 어, 이거를. 요즘에 이제 와인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 주류 시장에 와인의 시장이 음. 조금씩 많이 열리고 있는 거 같아요. 이 잠실 신천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10대들의 거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 상권 자체가 대개 그 동쪽의 홍대 같은 이런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이 동네 상권의 변화가 이 새마을 시장이 지붕이 덮였어요. 아. 새마을 시장의 뚜껑. 어.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교토의 니시키 시장처럼 음. 재래시장과 신세대 상권이 딱맞나는 음, 음. 그래서 앞으로도 음. 요 잠실 신천 요 세네 상권은 앞으로 갈수록 음. 여론 계속 좋아질 거예요. 예, 나도 보게. 야 이거 진짜 와. 아니 이거 어? 설명을 들어야 될거 같은데. 어 맛을 또 발. 응 아. 와이바 와이바에 그래서. 왔는데 음. 이 음식이 음. 야 이거. 먹어보세요. 뭐 우리 아니, 나는 우리나라에서 못 먹어봤어 이런. 아니 박상혁이네. 음. 간이 다 돼서 나온 거야어 음. 그러네 진짜. 음. 이게. 이야. 음. 이게 이걸 드죠. 이것도 한번. 음. 이게 이게 뭐묵 같은데 음. 묵이 아니에요. 예, 이 요리는 아쿠아파차, 아쿠아파차 인데요 18,800원 이에요 근데 구은 이런 신선한 흰살 생선과 바지락, 바지락을 화이트 와인으로 찜을 한거예요와 이거 정말 신기해요 음. 그리고 케찹과 머스타드 아니면 어니언 베이스의 오리지널 소스로 직접 찍어 먹으면 되고요야 이건 맥주나 와인, 야, 최고의 아주네요 아쿠아파차와 바게트. 와. 먹어봐야 돼. 감동이에요. 이거는 어디에서나 맛보기 힘든 요리네요. 예. 야, 사장님, 아까 저는 전혀 먹어보지 않고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고요. 어 근데 정말 와, 맛있어요 어, 어 정말 <웃음> 맛있어요 저는 일본 뒷골목에 정말 유명한 맛집 오는 것 같아요 어와 예예 예.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와 근데 와인 먹는 것보다 다음에 오면 꼭저 맛있는 비장클리어를 먹을게 아니 근데 우리 사장님 저 요리를 이야 이거 진짜 하루 이틀 매니아신데 매니아? 매니아죠. 예, 매니아. 정말 예, 뭐, 매니아세요. 거를, 뭐, 먹는 거를 좋아하니까. 아 그러니까 얼마나 고급지고 일본에 정말 식도락 매니아신데 그러니까. <웃음> 식도락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하시는 셰프가 돼버렸어어 네, 그렇죠. 정말 저는, 대단하세요. 요리의 품격, 격이 예.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저. 예 그럼, 이게 그러니까. 그럼... 이게, 저희 사무실은 선능력인데요. 아, 네네네. 야, 이게 선능력 직장인 상권에 아...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정말 그 쿡이라는 게딱 느껴져 요리가 요 아, 네네. 근데 야, 정말 야,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메이드 <웃음> 정말 소울푸드에요 완전 네네, 감사합니다 예 소울푸드고 아날로그 푸드 아네어 그래서 막 사장님의 정성이 뚝뚝 떨어져 있는 아, 것 같아서 네, 그러고 싶었습니다 어 너무너무 귀여워. 저 정말 반했습니다 그래서 <웃음> 아니, 뭐, 일본에서 태어나고 어머님이 아. 이제 요리사, 요리사에서 아. 요정으로 했었어 어머님이 네, 요정. 원래 원래 근데 동경에 오래 사신 거예요? 네, 네, 네, 아, 네네 아. 아니 딱 보니까 그릇부터 갓바바시에서 아, 아, 가빠바, 딱 사온 거 같아요 어, 오사카에도계 네. 네. 아, 아, 사장님 오사카에도. 저는 진짜 예, 딱 봤을 때 이렇게 사장님 연배 <웃음> 직접 이렇게 요 설거지 네. 이렇게 하시고 네. 모든 요리 다 하시고 네. 근데 그 요리가 한국에 흥이 있는 요리가 아니라는 네, 게 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아니 뭐 같은 거 해봤자니까. 아 어, 맞아요. <웃음> 해봤자죠. 그리고, 그리고 뭐 내가 먹고 싶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웃음> 맞아요. 네. 그리고 먹어봤던 음식에 네, 제가 그래, 그래, 딱 그래, 보니까. 그럼 그래. 그럼요. 그래. <웃음> 그래. 그리고 저기 저, 저 아쿠아파타, 아쿠아파타. 야 네, 아쿠아파타. 네, 아쿠아파타. 음. 와 거기에 면 올려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어, 어, 어, 예, 이런 생각 딱 들었고요. 저기, 저기 네. 한천. 예, 네. 한천. 예, 한천으로 만든. 아, 야,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아, 그저 우무가사리로 만든 이런 거 같았어요. 아, 네. 예, 네. 이게 네, 네, 네. 해초로 네, 네. 이렇게 네. 딱만든 네, 네. 이런 아, 이렇게. 네. 네, 정말 네. 오막 정말 소울푸드예요. 오늘 저기 <웃음> 예 열심히 저기 다운에 제가 패커업이 될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네. 오랫동안 여기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예.